사실은 내가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. 음 하고 싶은 말 그때 기억 안 난다고 했던 말다 거짓말이야 왜 그때 있잖아. 내가 소리 취해서 필링 끊겼다고 했던 그날. 내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친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 좋아한다고 말했던 날. 그날 내가 필링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.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둘다 해왔고 근데 사실 그때 필름 하나도 안 끊겼어 너무 생생히 기억나가지고 너한테 무슨 말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. 인터넷으로 뒤져보기도 하고 이런 비슷한 영화도 많이 보고 근데 이런 거 보면 볼수록 성별이 뭐가 중요하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나도 너가 좋고 너랑 있으면 행복하고 네가 다른 사람 만나면 신경쓰이고 네가 아프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동안 느끼고 내가 내린 결 정이야 그때 대답하지 못하고 취해서 집에 갔던 내가 늦즈막하게 너한테 답변해주는 거야 나도 네가 좋아 친구로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 네가 좋아. 네가 네 거였으면 좋겠고 또 내가 네 거였으면 좋겠어.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그런 관계 말고 서로 특별한 관계였으면 좋겠어. 모른 척해서 미안. 기억 안 나는 척해서 미안해. 근데 나도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더 신중했던 것도 있고 알다시피 그동안 나 이성이랑만 만나봤지 동성이랑은 만나본 적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더라고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선택하려고 아니 네가 다시 날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내 고백을 네가 다음날 술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고 말해도 감당할 수 있어. 사실은 아니. 감당 못할 것 같아. 이미 내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서 요즘 네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. 그래서 오늘 불렀어. 할말 있어서. 천천히 대답해줘도 좋아. 아니, 그러지 말고 그냥 이번 주 안에 말해주지 않을래? 천천히 대답해주다가는 내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<웃음>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아. 초조하게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싶지는 않아. 그렇다고 너랑 연을 끊는 것도 원치 않고 네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나도 너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용기 없어서 도망친 날 다시 받아줄래?